안녕하십니까 이리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통발을 한번더 던지러 나왔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돌이 굉장히 큰 것들이 많아요 일렬로 쫙 이렇게 큰 돌이 굉장히 많고 이 사이사이에 물고기들이 돌아다니는 게 엄청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통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통발 건지러 왔습니다 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물고기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살짝 기대됩니다 뭐가 들었을지 통발 위치가 뭐가 들었나? 응? 들어간 것 같지가 않은데요? 와 여기 보시게 되면 큰거 세마리랑 그리고 작은 물고기 하나 둘셋넷 다섯마리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렁이도 있네요 우렁이 우렁이도 들어갔어요 자, 일단 우리 갈견이 엄청 커요 이야, 이제 산란초를 맞이해서 여기 색이 예뻐지고 있어요 이야. 그래도 엄청 큰게 들어갔다 이게 딱 견지 낚시 할때 잡으면 손맛이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 엄청 큰 돌고기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어꽤큰 사이즈의 뚝지예요 어, 여기 뚝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뚝지가 알을 가졌습니다 어, 이게 추... 출수공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알이 나와요 야, 알 가진 뚝지가 잡혔네요 배도 빵빵합니다 오꽤 크다! 어..최부 좋은 사이즈의 녀석이 이렇게 들어가줬습니다 안녕